지사평론가 김갑수가 TV 조선 강적들에서 하차 통보를 받고 하차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손혜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갑수 선생께서 TV 조선 강적들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기존 녹화분까지 다 드러냈다고 한다. 고김갑수의 하차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실제로 지난 방송된 강적들에서 김갑수의 발언은 전파를 타지 않았고 단독 시야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이날 방송에서 김갑수는 통편집을 당한 셈이기도 하죠. 한편 김갑수의 갑작스러운 하차 통보는 정청래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김갑수 씨는 생각하기 싫지만 유력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 등 정치적 의견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발언을 두고 어버이 연합 회원들은 서울 중구 TV 조선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을 선동하는 김각수 출연을 당장 금지시키라며 시위를 벌기도 했었는데요. 시인 겸 방송인 김갑수 발언 논란 대선, 전 야권 유력 후보 암살 가능성이 있다. 시인 겸 방송인 김갑수 씨가 대선을 앞두고 야권 유력 후보의 암살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갑수 씨는 지난 정청 내전 더불어민주당 출판기념회에서 생각하기 싫지만 유력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어 김갑수 씨는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장직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맡아야 한다라며 대선 승리 후 국가정보원장이 작살낼 놈을 작살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그러나 문제는 대선이 있을까라는 것이라며 내란에 준하는 사태, 교전, 유력후보암살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금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대선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우리 모두가 엄청난 인명살상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황을 제어하는 요원으로 움직여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